이렇게 특이하게 해주신도 기도하게 해주신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하게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지 않을 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공산적인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셔서마아주셔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신자들도 정말 인터넷으로 공기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나도 없어져서 마아서 그리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자들끼리 면역사가 일어가 있을게 좋아지서그진짜을 보여 주셔서이걸거 음. 보신 분들 있겠죠? 있죠 그렇죠? <웃음> 네. 드럼프 대통령 네. 드럼프 대니 미안 드데님이그 중에서도 시켜 보여 주셔서그님이 그리고 새신. <웃음>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종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이면 우리의 방패시다. 는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하영이가 2021년, 때때정 정말 I'm not going 잘들 do a n y t h i 일어 I'm not going to do a n 나 t h i n 하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m not going t 주시옵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남을 하게 된답니다. 아주, 예. 네이 <웃음> 제목이, 예, 이게 지난주, 지난번번주일까지, 제목은 여러분, 오늘, 예, 이게 예, 예, 안 바뀌었는데, 오늘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주제에서 첫째로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은 경제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얻음과 얻음과 유익 얻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네 가지 단단의 제목으로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이제 목숨을 잃으면 예, 무엇이 의가리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이고 실체적입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이나 그 비유를 할 때에 그 소재는 언제나 우리 실생활에서의 내용을 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대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상업적인 그런 용어가 많습니다. 이 상업 용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게 될 때에 얻는다, 그리고 잃는다 그리고 유익하다 또는 바꾼다 하는 등등의 용어로 수지에 관한 영어를 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람이란 원낙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를 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니다소에 관한. 상업용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인생을 나누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란 워낙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고 사는 존재기 때문에 저축도 또더 좋은 을 찾아 일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은 경제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존재다. 인간 인생 자체가 경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인연의 추구를 가지고 있으려만 하거나 꼭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가지려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얻으려고 하지만은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때도 다한 말이죠. 얻으려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를 얻으려 하다가 열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하찮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게 핵심이 어딨냐 할 때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얻으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얻는 것만 생각하다가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 있다 는 그런 입니다 하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계산을 짜 해보니까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뭐것 책적인 것과 비동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얻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얻는 것을 취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바로 살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음과 유익하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본문 말씀 있죠.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천하는 얻었어요. 온세상 얻었어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유익한 것을 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더 유익한 것을 얻고 늘 유익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존기는 천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려하는 진성과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아야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안다는 그런 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깨달아야 하고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면은 속는다. 하는 그 예, 그런 일은, 예, 의여와 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다이아몬드의 그 일을 많이 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많아답니다 지옥말로 이 차돌처럼 막 불러다니는 그런 자들 같은 이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많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은 끔을 주마 하고 아이들을 껴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돌이 나고 노는 다이아몬드를 다 그려왔다. 그곳에 아이들은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 공기돌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값비싼 보습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에게는 껌이 더 소중했고, 영국 사람들은 무엇이 더 소중했을까요? 다이아. 다이아 문드가 네. 소중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머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본인은 배우지 못한 한을 갖고 싶거든요. 배우지 못한 한을 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야, 공부 좀 해. 열심히 해. 공부, 공부, 공부해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강조하고 이렇게 막 다그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공부에 공포가 들려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과학이 왔을 때는 나는 공부해라. 그러니까 원리 수련도 자녀 소년도 보내지 않았더니,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을 진화하고 졸업했는데, 축복은 받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 뭐 생겼다가 죽요이합니다 살아 움직임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죽고 나면은 죽은 양비기, 양기가 산추녀만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속에 향기가 있고, 생명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서야 소유도 있고 지식도 영역가 있는 겁니다. 그리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나에게더 소중하냐 이 말이더라고요. 누가 보건 말상 어머님 같은 삼십 살지나오요 누구든지 이음만하고제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복구로 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 아들과 함께 올 때에 이말은이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만 말씀이 되고 앞으로 지금 저기 오실 때를 이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뭡니까? 끝날 마지막 결실, 결산 내자야 할그 결정 나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게 될때그 사람은 러하 생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신령한 존재적 생명의 정체 그 핵심 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상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영인체를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살고 이것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더 유익한 것을 버릴 줄 알고 더 유익한 것을 얻을 줄 알아야 하네. 그게 공청과 지혜라는 거예요. 즉, 덜 유익한 것과 덜 유익한. 거예요. 이게 이제 덜, 더 이제 녹차 문제예요. 덜 유익한 것과 더 유익한 것이 무용시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숙명의, 숙명과 운명의 길이라는 아버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은 변하에도이 숙명의 길은 변할 수 없다. 운명의 길은 개척할 수 있어도 숙명의 길은 개척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옥기의 길 재창조의 길 정성의 길 전금의 길 봉사의 길 희생의 이 길은 옥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온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옥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는 숙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운명의 길은 돌아가가지고도 맞출 수 있지만 숙명의 길은 직행한다또이 중요한 말씀에 저는 감동받습니다. 주구 숙명의 길은 죽음을 통했어도. 경경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 7을 선포 그 말씀을 보이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훈독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게 설륜이요던 법이 때문에 영계에 갔어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숙명의 길 복귀의 길 재창조의 길 다시 말하면 인간이가야할 숙명의 길인 절대의 영역은 이 길은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기에 가서도 이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니다 그갈 길을 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또이총장을말씀습니다 숙명의 길은 조상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숙명의 길은 조상의 협조로 서개 예인시대 팔당에 나오죠. 8단계를 중심삼고 여기로 올라가는 거요. 우리 한모의 결정적인 실체가 뭡니까? 음. 마지막 7단계 하나님의 회파권 대관식을 통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승리했지만은 그7단계요 8단계, 1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아버님 세 번째 결혼해야 할세번 결혼식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와 신이 말하고 있는 기원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혼의 날이 남아요. 또, 황고양 하는 조금 미시자의 자세는 당당하고 의용해야 한다. 대선 통고하면서 가야할 숙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벌써 천명의 불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가는 숙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성령이 크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성명의 길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괴롭든 즐겁든 가야지만 된다. 용기를 내서 이라서사 지시. 그 말이 뭐냐면은 상을 찾아와 간섭한다 그 말입니다. 이그 때문에 보할 보할 선의 지력 보할 원리가 보할 원리가 나잖아요 보할. 그 상에서 완성 완성지 못할 때는 용기를 갖고 끝난 것이 아니 다시. 완성, 완결을 위해 가지고, 관계된 후손을 통해서 재진 포를해 가지고, 같이 이 완성, 완결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니다 제가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을, 말, 우리가 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유와 책임. 책임과 자유. 왕님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와 책임이든 책임과 자유든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무엇이 유익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책임 가운데에 책임이 자유 자유가 책임이 전제고자유가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있습니다.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때문에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유 그러면, 직체가 뭐예요? 자유입니까? 책임입니까? 책임이 자유고, 자유가 대상이에요. 그런, 이건 책임과 자유, 자유가 책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유익한 것을 택할 줄 몰랐던 그무지후에 때문에 이렇게 된거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네. 아주. 네. 뭐, 자유가 책임이고, 뭐 자유가 책임인데, 내가 자유가 내가 자유 자유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 무슨 책임이 있어? 그야 아니잖아.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룡이라는 말씀이 아버님,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집 우리 항원사가 이제 이, 좀 이, 검사 결과에 판결이 나서 참 저는 감사해서 판결. 건대 병소 건재 병원에 다섯 차례 저희들이 방문하고 검사 검술 다. 원합니다.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니다 그 꼼짝도 못하는이통증이그이 무엇인가 그, 그 뿌리가 뭔가한 것을 놓고 그게 고문이 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아하게, 웃으리 좋고, 웃으리, 어, 하기 좋지 않습니까? 정확히 진단 나온 결과가 뭐냐? 특별히 우리 이 환자는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염증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 염증이 어느 한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CT도 촬영했는데, CT 촬영하는 목적 은그 염증이 발동하는 그 근거지 뿌리를 참을 했는데, 그거 없어요. 그, 그 뿌리가 없어요. 나는 어떤 심장 보이나 어떤 뭐, 무슨 뭐, 음, 신장에수에없 뭐, 그 문제. 아니면 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안 보이, 없어, 없어요. 없는데 몸 전체의 염증이 다다 아, 이그 연중이 가만 뭐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돌아다닌다가 <웃음> 여러이 때문에만 그냥 응? 돌아는데 그연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걸 알았습니다. 하늘로 꼭지 찌르는 그 아픔, 그.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저는. 시위를 저는 찾았습니다. 아, 아저 염증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염증이구나. 육체적인 하나의 그 질병적인 그 하나의 균의 염증이라면, 네? 육체적인 염증이라면, 신앙으로 우리를 볼 때에 어떤 염증이 신앙속에서 염증을 할수 있을까요? <웃음> 아 물론 전체적인 것은 타락성이겠죠. 타락성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치료하기 때문에 그운데니움 시기 질투, 로만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걸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천연한 신들의 아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웃음> 야, 이놈은 이 속에 영적인 있는, 염증이 지금 있는 거야. 네시앙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누가? 그래서 그걸 못 깨닫게 하니까이모사가 되니 무슨 수도성의사이 무슨 뭐 정회 그뭐 회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네그 신앙에 나리 기뻐할 수 없는. 거기도 싫은 그연적이 있어, 이놈아. 어? 그걸, 올때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통증을 느끼실까요? 안 느낄까요? 하는, 이거를 저는 깨달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앙적인 하나의 그 무서운 그 염증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의 가슴이 염증이 그 연결시키면 뭐, 로에까지 연결시키면은 또 한국 성전 영수팀은 연결되겠죠. 그거는좀도 뭐 크게 한 것, 것이고, 가장 갖고 네! 가장 과연 관계에서 일어버린 과정 이걸 발견해 주신 하나님의 당신을 감사드립니다. 치유하겠습니다. 정말 약속순이 진찰받고 처방받고 그것도 중요하면서 약물질을 받지만 신앙난을 가운데서 내 심정세계에 의해 그 염증을 지루하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을 전망받아 가지고 내 심정 신앙에 지휘가 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정의 그 염증도 치료될 것이니, 아버지, 육신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 영증에 제일, 그, 신앙의 영증에 제일, 특초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 <웃음> 사랑. 사람. 그러면, 제가 장례하지만, 우리 다운사, 이게 제가, 참, 마음 아픔이를 참 많이 말을 많이 했거든. 저녁님을 간증입니다. 지금 걱정 있는데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네, 신앙적 영적 심령의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화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의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니가 택하고 선택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것을 그래서 이번 기끼은난거 사실 이게 딱 끝나면서 사월 12일부터 이제 끝나면서, 5일 안에 끝났잖아요. 10, 10일, 10일, 3일 딱 지나고, 물론 그전에는 가끔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아침에 운동하는데 그 노래를 세3이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 좋은 애가 있었고, 엄청 있었는데, 그것도 없게 닫지 못해. 그래서 이번 기간은 우리의 과정의그 염증을 해결하는 조건을 아버지 걸고, 우리 과정에 염증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만 우리의 교회의 형식을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형식을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는 그렇게 피우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할리모르게 비켰던 우리 아버지의 고통을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네. 해결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의미해서이 제목이 우윤이 만 나온 제목이 아니고, 아기는 아니 너가, 네, 무엇이 유한 것을 르느냐 무엇이 정말 원하는 화면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축복이와 책임을 받으습니다달 오늘, 오늘 이렇게 감정하심으로 무엇유 일을 아래는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